내가 절대 너를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맞아? 어.. 어, 어. 어. 아니, 나도 나를 과대평가하지 않아? 어.. <웃음> 백스윙이 갈때 손과 팔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몸이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90도가 유지가 되겠지? 근데 여기다가 채를 갖다 놓는 생각에 손을 돌려서 갖다 놓는 거야 아... 이거를 롤링이라고 불러 롤링 롤링? 어 롤링은 최대한 자제해주면서 가야지 나중에 상급자가 되면 롤링이 도움이 정말 많이 돼. 어, 롤링에 이게서도 방향 조절이 가능하고 탄도 조절도 가능하거든. 상급자는 아. 방향 조절이지만 초급자는 방향 제어야. 의도하지 <웃음> <이러지> 않네. <않나? 웃음> 제어가. 어 기억해. 내가 절대 너를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맞나? 어 어. 난또 어. <웃음> 나를 과대평가하지 않아? <웃음> 어. 절대. 내가 무슨 뭐라고? <웃음> 절대 너를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 맞아. 어, 어, 어, 어. 지금은 좀 무시해도 괜찮아. 어, 그렇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랑 알고 지낸지 거의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얘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자, 이렇게 하는 거예 카메라 꺼봐 <웃음> 아니야 증거가 남아야 돼카메라 켜져 있어 너 아까 첫 시, 너 저번에 첫 시간에 이걸로 사람 때린다고 그랬잖아 <웃음> 아니야 해본 소리지 과연 진짜 해본 소리일까? 아니 과연 코어 가슴 근육 90도 맞추면서 코어 근육 이렇게 중앙으로 가지 아직 우리는 이거는 로또야 아안 샀다 또한한번더한 이번에 시어어한번더 그러니까 뭔가 느낌은 알겠어 요 왜냐면 얘가 얘가 어쨌든 요 각도를 유지하는데 힘을 제일 많이 써주고 있으니까 이걸 좀 신경 쓰니까 괜찮은 같아요 음. 그래서 그림에는 힘이 빠질 수가 없어 힘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힘을 줘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힘을 줘서 버티는 거야 고정 그렇지 그렇죠. 홀드 홀드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번더 일직선으로 네자 코근육 가슴근육 내리면서 코어 근육 그렇지! 근데 회전이 너무 높아요 음... 응. 회전이 높다는 말은... 우리가 서업대 잠깐만 한 걸음만 뒤로 그래도 설명하는 내 모습이 보이니까? 피디떻게 p 님 카메라 가리시면 어떡아 운동 열심히 집중하고 있으니현업에몇 년째 계신데? 아이 참... 내가 잡히는 건 생각해도 남자들은 생각아니까 <웃음> 우리가 준비잘 했을 때뭐 상체가 이렇게 야, 앞으로 네. 기울어져 있잖아 아. 자 그럼 기울어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몸이 회전을 하면 자연스럽게 음. 명치는 옆을 바라보는데 아래쪽 옆을 바라보겠지 음. 반대쪽으로 회전했을 때도 아래쪽 옆을 바라봐야겠지 음. 근데 지금은 명치가 그냥 옆을 바라봐 음. 몸이 들리니까 아. 응. 돌았을 때 세워지는 거는 쉽겠다. 그렇지 기울어진 상태가 유지된 상태로 옆을 바라보고 반대를 바라봐야 되는데 음. 음. 기울어짐이 틀어지면서 그렇지 몸이 이렇게 들리면서 뒤집어지면서 옆을 봐. 그렇지. 그게 아니라 앞으로 숙여진 상태에서 회전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내 이게 내 축이라고 하면 은 이게 세워지지 않고 그렇지. 이렇게 돌았다가 이렇게 그렇지. 돌아지는 거네 고정해서. 당연하지. 놀랐지. <웃음> 설명해줘도 알 수가 있나? <웃음> 오케이. 그걸 좀 신경 써서 해봐야겠다. 뭔가 좀 더.